이렇 1대1입니다. 맞짱입니다. 자, 맞짱 컨텐츠. 다카오댄, 다카오. 노클이 있다. <웃음> 하이쿠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덱은요. 다크 카카오 코끼리를 활용한 덱인데, 공식 카페에 공략 팁 게시판에 베스트 댓글로 올라온 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덱을 한번 설명서 보고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이 덱으로 진적 없음이라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아직 진 적이 없다. 어느 티어까지 아직 진 적이 없다는 건지, 좀 구체적인 얘기는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직 진 적이 없대요. 여러분, 무패, 심지어 다크 카카오, 이글 올릴 당시에 다크 카 카카오 스킬 50렙이셨는데 친 적이 없다 자, 설명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덱 구성원입니다. 요런 스타일 다에바서먹 다에바서먹 구성 자체가 막 특이하진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다크카카오 나왔을 때 생방했을 때 바로 짜봤던 덱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토핑 세팅이랑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물은 모노클 하나 또 들어갔고요. 다크카카오는 제가 처음에 이덱해봤을때 뭐였습니까? 무지성 오라지 또 해가지고 다크카카오가 막 빌량 1등. 하고 막 이렇게 놀곤 했었는데 실전에서는 그렇지 않겠죠 탄탄한 오아몬드작을 해줬습니다 오아몬드작에서 피감을 최대한 챙겨주는게 다크카카오의 핵심이었고요 두번째는 에클레어를 오초콜릿으로 해서요 꿀타임을 세트효과 합했을때 27.5정도 만들어줬습니다 자왜 그렇습니까 에클레어는 16초짜리죠 16초짜리 캐릭터면 27.1 이상 맞추면 3초 에클레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다요정 세팅인데요 바다요정은 오 라즈베리 해서 공격력 맞춰주면서 피감을요 좀 최대한 좀 챙겨주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글 작성자분보다 제가 더잘 맞췄거든요 기준은 적어도 피감 한2 5 이상 그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서리 왕은 제가 아맞아 서리 왕은 제가 조금 모자랍니다 작성자분보다 그래서 일단 아몬드 두 개를 포함시킨 3 라즈 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피감을 글 작성자분은 38%까지 맞추셨더라고요 이제는 33% 정도에서 이렇게 맞춰준 모습이고요 모카 맛은 아무 때나 끼우시 됩니다 하셨고요 오 아몬드 작을 해주셨습니다 피감을 그분도 한 34% 되거든요 전한 거의 한 40% 정도 맞췄는데 조금 뭐 기본적으로 세팅샷이는집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설명서대로라면 한 판도 안 재야 된다 오늘 만약 제가 한 판이라도 치면 설명서 잘못이야 농담이고 멈자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덱입니다 홀리베리에다가 에클레어 있고 이런 정도 내심 약간 기대는 되네 진짜 아니 너무 당당하게 단한 번도 재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에클레어, 3초 에클레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카오, 4초 다카오, 그 다음 바이오, 그 다음에 서리왕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 일단 스타트가 좋아요, 스타트가. 흐름이 이게 스킬 연동이 되게 좋은데요. 자, 에클레어 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이 다카오, 푹 찌르고, 머리 사라져라! 빡 찍어버리고요. 바이오 들어가고, 서리왕 들어가고, 어? 되게 괜찮은데? 야, 잠깐만. 야 이거 진짜 되게 괜찮은데요? 단한 판도 안졌다는그 말이 약간 되게 와 닿았어요 방금 허세가 아닌데? 우와 다카오 오아몬트작인데도딜한것좀 봐. 미치 미쳤... 아, 어, 딜을 100만을 뽑았는데요? 아, 에클리어도 원래 폭 딜을 잘하는데, 에클리어가 이제 딜을 조금 낮춘 대신 피해 증가 디버프를 훨씬 더 빨리빨리 자주 걸어준 느낌이고. 그래서 나머지 우리 세명 딜러가 잘 날뛰었다. 이렇게 보입니까? 자, 이분도 아주 공식적으로 잘 짜진 덱이다. 그죠? 잠깐만, 요거, 요덱 오늘 잘하면 진짜 무지성으로 사용하면 좋은 덱. 그, 그런 시리즈로 들어가겠는데. 제 무지성 덱 시리즈 아시죠? 예. 막 상대 보면서 들어가는 스타일 말고 그냥 막세리어 잠깐만 라고 좀 자신 있게 말했는데 뭐가 좀 터졌고요 중간 라인이 좀 터졌습니다 이게 터지는 게좀 무서울 때는 역시나 딸크를 추가해주면 좀 해결이 되긴 하는데 오늘 우리는 무지성으로 가보는 거야 그냥 무지성으로 무지성으로. 아우, 야무지석푸스트떡빠크다카오 자, 됐습니다. 야, 야, 맞짱 해봐. 야, 맞짱으로 우리 형이 잘안 진다. 어? 중간에 좀 핵심들이 빨리 좀 터졌는데도 괜찮지 않았는가.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다크카카오 형님 140만 딜 했는데 이거는 이 덱은 특히나 다크카카오 형님 별을 더 달면 더 달수록 더 세질 것 같아요. 저렇게 딸크랑 홀리베리 쓰는 덱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있죠? 여전히 딸크 홀리베리는 정말 많이 보이는 덱입니다. 자, 3초 에클, 4초 다 카오, 빡, 부크등부크등막올리고착 들이받고, 자, 와, 일단 첫 번째 한번 사이클 지나갔고요 사이클 지나가면서 다시 에클레어, 자, 모노클 발동, 자, 다크카오 박삭 파 카오, 바이, 서리여왕, 바다여정, 네. 바다여정이 왜 서리여왕보다 늦지 지금? 약간 요게 이상한데? 뭐가? 한번 볼게요. 뭐가 잘못됐는지. 자, 다크 카카오. 에클레한번 하고 죽었구요. 바이오 자, 오 압도적입니다. 이번 판은 진짜 압도적이었어요. 그냥 모노클 지금 또 발동됐습니다. 그냥 트자뿐 느낌인데요. 저도 이제 바이오로 5성을 찍었기 때문에 아무리 5성이라고 <웃음> 뭐 추가로 막 뽑기를 더한건 아니고요. 그것만 열심했어요. 히배 보내는 거, 그거. 선적해서 보내가지고 돌려받는 거, 거기서 바이오 꼬박꼬박 사주고 제가 이제 쿠킹덤좀 라이트하게 하는데도 라이트하게도 해 그건 한 번도 안 빠뜨렸어요. 배는 꾸준히 보내면서 서리 왕이랑 바이오 사는 거 꼬박꼬박 잘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라이트 그 유저가 된 소감을 좀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열심히 했잖아요. 이 게임을. 일단, 일단 열심히 해놓은 분 기준입니다. 완전 처음부터 초보가 라이트하게 하면 세질 수 없겠죠. 제가 지금 겁나 라이트하게 해요. 하이, 하루에 거의 해봤자 30분? 좀 많이 할 때는 한 1시간? 뭐 그런 정도인데 라이트로 돌아가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지 모자라더라. 그거 빼고 나면 크게 내가 뭐 라이트로 해도 이 게임 충분히 할 만한 것 같아요. 라이트 유저로 해도 뭐 해나갈 거 충분히 해나갈 수 있고요. 다만 소원나무를 제가 소원나무 그세번다안한 분들 일일 보상 빠트린 분들 제가 혼내고 했는데 <웃음> 라이트를 해보니까 이것까지는 다 못하겠어요 솔직히 소나무를 많이 놓쳤고 그 대신에 열차는 좀 소나무를 포기한 대신 열차를 더 우선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배는 꼬박꼬박 했어요 조개 결론일 만큼 정말 철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위가 오성이 되어졌고 되게 라이트하게 해도 지금 마스터 단한 번도 놓친 적 없고요 그것도 마스터 2미터로 놓쳐본 적이 없어요 다 유지가 되고 되더라 이것도 맨날 막 별사탕 꽉 차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도 괜찮더라. 그래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더라.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가보는데, 마 3분 한번 들어가볼게요. 원래라면 제가 요 정도 순위는 뭐, 당연히 네, 네, 네, 열심히 할 때는 쉬웠지만, 뭐, 꼭 그래야 되나? 뭐, 이 정도? 자, 뭐, 한마이 정도만 하면 되잖아. 난마3 아, 정도 해도 좀 뭐, 불만 없습니다. 그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 게임 재밌게 하는 거거다모노클자 회복 들어오고 있고, 파크다 빡하우! 때리면서 잘 때리고 있고, 싹! 들어가고, 저 살라락! 버리고바요부삭 빡하우! 야, 이게, 야. 아니, 오늘 이, 이 덱은 그, 그, 그래서 단한 번도 진적 없다고 한 그분의 그, 그게 허세가 아니라는 게 보이는데요? 그냥 이걸로 무지성을다 이길 것 같은데? 진짜 무지성 덱인데요, 그냥? 한 번만 딱잘 짜놓으면, 그냥, 막. 들어가도 되는 덱 같아요 용쿠덱은 들어가면 안될것 같고 용쿠덱은 특히나 뭐 그럴 때만 살짝 요런 덱 제가 좋아하는 실론 나이트 형님 한 번씩 써주면 될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냥 다 들어가도 될것 같은 느낌? 으? 자 요런 덱도 한번 가볼게요 다이아분이라좀 마음이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구성이 좋아가지고 보물도 좋고 해서 그냥 가보겠습니다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맘, 빠바바밤 자 에클레어 팍 들어가고 쿠덕 쓰시고빡 때리고 바이오의 서리 왕의 모카까지 모카야? 모카 조금 늦었지만, 모카 조금 늦어서, 아, 아까도 이거였나? 모카가 기절을 당해가지고, 빨리 회복을 빨리 못 써주니까, 한발 늦으니까 중간 라인이 다 터질 뿐이에요. 어. 그 중간 라인이 안 터졌으면, 모노클까지 받고 이러면, 이게 확실히 바로 안정적으로 접어들거든요. 음. 어, 그 부분이 약간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래도 충분히, 잘 때리 패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파 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모카가 쿨타임이 모자라서 느린 건 아니거든요. 봅시다. 먼저 나갔고 때렸고 이미 준비는 돼 있어. 이걸 내가 터치할 수 있으면 빨리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지금 잘 나갔어요. 안정적으로 잘 나갔더니 피가 좀 차고 있고 그다음 죽을 때쯤 되니까 모노클이 준비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한번다차면서 이러면서 두 번의 회복을 받으면 거의 압도적으로 이제 끝나지 않나. 질 자신이 없다. 막 이런 느낌이랄까? 어. 야, 진짜 이댁 질 자신이 없는데? <웃음> 차라리 이런 정도 즐기면서 게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러분. 어때요? 노브스 테스트 받필요 있나 이런 생각 들고 재밌는데? 와 골고루 다들 잘했다 자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원래는 제 느낌상 이 덱으로는 용구덱을 치면 안됩니다 제 생각에 용구덱은 역시나 실로나이트 덱이 짱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안된다는 것도 우리 한번 테스트는 해봐야 되잖아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걸로 결투에 들어가고요 자용구가 들이받고 착 들어와서 어 책이 나갔어요 그래도 어와 안된다 봐봐 이, 이런, 이런, 이건 안 돼요 용구덱은이 댁으로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그것만좀 조심합시다 자 대충 이제 이렇게 메인덱스로 보이는 거어 봐봐 어 메인덱스로 보이는 이런 덱들 하고 붙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그래도 실험을 해봐야 되니까 그런 덱이랑도 한번 붙어 볼게요 실론 나이트 형님이랑도 한번 붙어 봐야 될것 같아요 실론 형이랑 붙었을 때는 어떤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와, 압도적인데요 이런 메인덱 싸움에서는 특히나 우리 아까 모카가 처음에 스킬 못쓰고 기절당하고 이러면 좀 위험한데 쓰고 그다음 모노클까지 확실히 받았다 그러면 뭐보이뭐 이거는 뭐 압도적이네요 어 이거는 뭐 특히 퓨바는 무서운 게 퓨바 보호막을 우리 다크카카오 형님이 거둬보기 때문에 더안 무서운 것 같습니다 퓨바는 어 그래요 요덱 한번 가보겠습니다 불굴의 증표가 있거든요 실론 나이트 형님으로 예상되고요 요런 덱도 가능한지 가보겠습니다 피피 있고 실론 나이트 형님 있고 내 지난 영상이랑 같은데 제 지난 영상 덱가 아니에요 혹시? 맞네 그덱 이제 어, 예, 그 덱입니다. 지난번 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자, 바꾸다. 자, 좋아요. 모노클까지 잘 들어갔습니다. 모노클까지 잘 들어가서 충분히 다섯 명이 이득을 볼 만큼 봤다. 이런 느낌이고요. 자, 어, 모노클 방금 들어갔나? 잠깐만, <웃음> 방금 들어갔어요? 자, 어쨌든. 자, 우리 저 실론 형님 이제 화가 날 텐데, 화가 났을 때 우리 최대한 많이 살아있고 많이 튼튼해야 우리 신론 쪽 입장에서 해봤다, 그죠? 신론 형님이 이럴 때 되게 외로워요. 우리 신론 회장님, 직원들 다 퇴근했지? 혼자서 지금 막 다크초콜릿 가지고 회식하려고 해봐. 회식할 만 나겠냐고. 집에 가시는 거지, 그냥. 아유 우리 직원들 다 어디 갔어. 아나 집에 갈래. 저또 신론 나이트 형님입니다. 근데 마스터 2티어의 신론 형님이고요. 뭔가 극한으로 세팅이 잘 맞춰졌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이좀 들면서 뒤로 가기를 누르고 싶지만 그래도 보여드려야지. 자, 봅시다. 아, 다카오랑 같이 쓰는. 예. 여러분 신청 되게 많던데. 다카오랑 회장님 같이 쓰는 거, 그죠? 어. 유명한 덱이라서 요것도 제가 꼭 리뷰 한 번, 꼭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스타일대로 리뷰를 해볼게요. 이미 유명한 덱이라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보고 싶으신데. 잠깐만. 이거 우리 가능성 있어요. 우리, 우리 가능성 있다. 이거. 야, 저 회장님. 어? 회장님부터 잡았다. 야! 야, 요런 건 확실히겠죠. 자, 다크 카카오가 마지막 그, 마지막까지 살아남서 무적, 무적 그 버프를 받아보세요. 이러면 뭐, 이거는 뭐. 회장님 훨씬 무섭지. 마지막에 살아남았을 때. 다크 카카오 할아버지가 혼자 살아남았다. 요거는 게임 끝. 아, 싹가능한데? 싹가능한데? 이덱 지금 현재 용구 덱한테 한번 치고 단한 번도 안 지지 않았나요? 그니까 아까 내가 용구 덱을 치는 그런 실험만 안 했다면 저도 지금 오늘 영상 마무리할 때이 덱으로 내가 한 번도 안 졌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웃음> 자, 지금 이 덱은요, 용구 덱이 아닌 것 같아요. 용쿠의 실론 나이트 덱. 용쿠랑 실론 같이 쓰는 덱이 있거든요. 불굴의 증표 쓰고 이렇게 하는 그건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그 웬만하면 좀 요런 좀 변수가 큰 덱한테는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실전이라 밤 바바바밤 잠짬 쏙쏙 빠봐 맞제 용쿠랑 같이 쓰는 실론나이트 회장님입니다. 우리 회장님 용쿠 빨리 퇴근시키고 이제 날뛰시려고 하시는 거죠. 자, 그렇죠. 에클레스 썼어요. 썼고, 요거 제발 모노클까지 모노클까지 제발 모노클까지 마카닥 들어갔어요. 모노클 들어갔고, 자 가능합니다. 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대원 누구 파감서뭐 이제 다 퇴근했어요. 회장님 혼자 남으셨고. 회장님이 제 화가 났어요 직원들이 마지막 할 일을 안하고 집에 갔거든요 지금 화가 많이 나셨는데 우리 다크 카카오님이아 죽었어요 다어오 큰일났다 야 이거 다 죽었다 이거 야, 오! 와! 와! 회장님 화나셔가지고. <목소리> 이씨! 이것들 일을 딱 봐라! 그래가지고 약간 무서웠어요. 하여튼. 지금 마산분, 요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이랑 다카오랑 같이 쓰는 대기로 보이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팔렙 12, 12, 8. 자, 오늘은 마지막 결투로 가겠습니다. 빰. 어? 딸크네? 딸크랑. 카카오 할아버지 요럴수 있죠 어, 회장님은 안계시고 그러면 긴장감이 없는데 우리가 어? 아 잠깐만 죽으면 안된다 얘들아 자자 자, 조금만 살아남마 조금만 살아남마 이제 간다 지원 착끄닥 들어갔고요 좋습니다 상대 키를 따면서 또 에클레어 때문에 우리 보막 쳐주는 것도 너무 좋고 아 에클레어가 퇴근했습니다 에클레어 퇴근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거 가능합니다 아! 자 가능합니다. 예, 탱크 두명 남았네. 자 우리 한 번만 더. 아 안돼. 안돼. 제발. 아아아 아, 아. 양들아 최선을 다해서. 자 이거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자 딸금만 잡아. 오케이 1대1입니다 맞짱입니다. 자 맞짱 컨텐츠. 어? 자 디버프는 저쪽이 훨씬 심해요 지금. 디버프는 훨씬 심하고 여기 예, 맞짱 컨텐츠. 야, 의도치 않은 맞짱 컨텐츠가 되고 있습니다. 다카오댄, 다카오! 예, 둘이 서로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저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다. 모노클이 있다. <웃음> 야, 이거 맞짱인데. 사기쳐버렸네. 죄송합니다. 저, 어, 어, 잠깐만. 어, 저쪽분. 야, 저쪽분은 또. 뭐, 어, 저기 있었지, 맞다. 야, 잠깐, 어? 우리 모노클 요거는 우와! 우와! <웃음> 불굴 불굴 보, 보물과 모노클의 격돌이기도 했어요 둘다 길드 보물이잖아요 딜, 길드 보물둘이가 격돌했고 맞짱 컨텐츠는 어, 되게 재밌는 컨텐츠인데? 저 1대1 맞짱인데? 모노클을 가지고 있는 다카오와 불굴 의의지를 가지고 있는 다카오의 격돌이었다 별도 똑같고요 모든 적군이동일한 계정으로 오늘 출발하는 도장깨기 뭐 이런 느낌은 재밌었습니다 지금 다카오 도장깨기도 제가 한번 해봐야 되는데 다카오 계정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카오 지금 리세마라 하다가 떴는데 홀리베리 써보고 피바 써보고 스킬레벨 안 올렸고 레벨도 6렙 이상으로 안 올렸고 안쓰는 계정이 있으면 저에게 이메일 좀 주십시오. 방송 제작에 사용하게 되면 은 소정의 구글 기프트카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여러분. 고! 보이! 고싶어리추하기 말하고 싶지 전할 만큼